니련님이우니의 집이 나간, 언제, 나 가, 샌, 가, 샌, 가, 니미, 니미, 니미, 니미, 니미, 니미, 니미, 니미, 니미, 니미, 니미, 니 지마는 가 니가 생각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사 나를 같은 소장구야 아니 울수 있겠느냐 죽고 갈까 다녀갈까 하스우니 울어 볼까 지매일지그 이게 웃었거나 저를 두고 내가 간다 그러면 그 행실 그 기운은 너의 제주를 할 것이오. 저를 다녀간다 하면 부모님이 만일 테니 저 못보면 내가 살수 없고 나를 못보면 저중당 죽을 것이니 사시가 두물지라는으구나질건아으로 으아, 으아, 으고 으아, 으아, 도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 승하따다라 도련님 얼굴 보고 깜짝 번지러 울려서, 도련님 민지 오시니까, 오늘은 게 늦었어, 우리 아시 기대리오. 전인은 오실 적은 담배띠여, 기성과 무리를 노러 기침 친 소지 오시는 줄 알겄더니, 원하준 우기를 놀래시라고 가만히 가만히 우시니까. 도련님, 아무데나 이곳이 대부나를을 들어서니. 그때의 춘향어모, 도련님 빛나고 밤잠몸이 일장만 하다. 춘향어모 반기여 이 손뼉치고 일어서며, 이 홍우리 사오네. 남도 사가 이제 아어요 아질 불과 밤마다 보보화 도련님 아무 가 없이 방물들로 들어니 그때 오춘야인은 조카의 진상 놓고 도련님. 흐다고양 나루를 우릴놓다 아, 도전님을 안게 보고 심상 물리치고 단순 호치를 여우고 상급 웃고 일어서며 복수들이 잡고 흐를 마리 오늘은 미늦었소 오늘은 착방에서 무신소 이르신노라 피운 질질리 없었으니 항자가 병들었소, 어디서 기상 왔소, 반석으로하지으시오개 앉지도 못하시오, 도련님, 앞에 앉아, 약조를 꽉 묻여서 정신이 혼미한가비에다가 코를 대고상것상급받아 울며, 술래도 아니나니, 도련님, 뒤로 가, 저드레니어, 저꼭 끌어보듯 정신을 나물다니더니, 준이 하이가 무시해 놓여 잡았던 손질은 실전에 주로코 고 들어올라앉으며 뺏색속고 허는 말이 내몰랐소내몰랐소 도련님 속내몰랐소 도련님은 사자불조춘향나는라나라 일시 풍경을 움직여 라나무좌나의라나가라모무라구무을 나무라, 나무라, 나시라나고 장가. 내안서에 눈수가 옳다 고고 아직으로 와였는지 소이게 고 운도 오늘 이 집은 느껴온이 변이 없네 목을 안니 얼굴 대니 아 젖산으로 오직 보지가 싫을 법도.